사이언스 국까 우리 마음 건강 증지를 위해서 이 사업에 적극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. 어, 근데 사실 2 0 3이 정신 건강에 대는 것은 어찌 보면 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있는 우리의 아픈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어찌 보면 은좀 결핍에서 오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강성구 청원에서는 우리 연령대별로 20대, 30대, 40대, 이 직장인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이나 아쉬움, 결핍이 있는 부분, 이것을 잘 찾아서 저희가 보충을 해, 해드리고자 합니다.